올해 마지막 영상은 약속! 바로 대리님한테 전화해서 뽕뽕뽕 고왕! <웃음> 이거 아세요? 그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것처럼 와 지금 제 품에는 율무가 있는데요 제가 2019년 마지막 영상에서 새로운 식구가 된 율무를 소개했었는데요 었 그때는 율무가 여기 반만 했는데 헉, 오늘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제 옆에 있네요 음. 질문는제 뽀뽀를 아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느냐 하면 올해 마지막 영상은 선물 주는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짜잔 이게 뭐게요? 이거 수경 케이스예요 정말 귀엽게 생겼죠? 여기에 이렇게 후크가 있어요. 후크.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매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수경을 넣어도 다치지 않게, 젖어도 걱정 없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밑에 물 빠진 공간도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화투 같기도 하고. 제가 요거를 보내드릴 거고요 얘는 현재 지금은 구매할 수 없어요 얘는 2월달에 나오는 신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상을 선물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언젠간 이거 누군가가 구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 진짜 딱유의무이하게 나만 갖고 있는 그 기분이란 그거는 뭐 저만 느끼나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럴 때 먼저 갖는 기쁨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물고기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어 되게 물고기 같아 여기 입뽕뽕뽕 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고래라서 여기 물을 이만큼 퍼서 플랑크톤을 먹고 왕뭐 <웃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거를 알려주려고 제가 라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브 하면서 아좀뭐더줄거 없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거 이번 촬영하면서 요 요거 아세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시티 시리즈 서울! 이게 마케팅용이어서 판매는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구하실수 없을 거예요 저한테 이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딱뭔 생각이 들었냐면 은 내가 나중에 여름에 바디수트로 입고 하이웨스트 반바지에 벙커에 쓰고 약간 힙한 언니! 그냥 바깥에서도 입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가지고 왔죠 근데 그때 제가 보기에 사이즈가 몇개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게 라이브 할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대리님한테 전화해서 이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냥 제가 다시 던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확 덥석 물어 가지고 이것도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근데 그 일반 수영복이 아니라 뒤에가 디백이에요 미안해요 지금 집중하지 못할 만큼 유모가 너무 귀여웠거든요 아 진짜 나이키 엠베 써도 되게 잘했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심지어 얘가 90불이에요 90불이면 10만원 물론 가격에 비할 건 아니죠. 왜냐면 가격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몇 개가 있냐면은 21개가 있는데요. 얘가 같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Xs부터 x 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개수는 조금 상이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수염복은 21개를 준비를 했고 요거 수경 케이스는 10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31개 이 아주나 참가 방법은 어 항상 뭐늘 그랬듯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번에 수정 촬영 말씀하셔서 제가 수정 촬영도 하고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어요 저의 인생에도 추억이 남을만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수영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답니다 어한 가지 이건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어 만약에 선물을 받으시면 우리 수달님들이 예쁘게 입는 거를 또 이렇게 같이 올려주고 그러면 또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약간 나만의 독특한 감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만의 독특한 감성으로 인스타에 올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약속 2020! 2020이라는 숫자는 참예쁜데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영이랑 많이 멀어지게 됐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당장은 수영장을 당연히 못 가겠지만, 미리미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채워놓는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예쁘게 입고, 여기에만 있어요. 흠. <웃음> 이렇게 공허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계속 다운되고, 어,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디프레스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약간 그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것처럼 이 선물로 이렇게 밴드를 붙여 버리고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